I've been pushed for one last time 请问一下可以买新卡吗澳门吗不是这里的喔香港我們沒有就是小店好谢谢我我 우리, 우리 배가 보이면 되는 거 아니야? 15분 15,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면 구경하고 이제오애플정오여이 네. 오, 여기, 여기 자이가이쁜데 근데 여기 면이가도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도는 거지. 여기도미슐정 받았대. 음? 미슐린 받은 식당. 네, 그, 치리클, 스시 치리, 치리, 치리, 치리, 치리, 치리, 치저 치리, 치리, 치리, 치리, 치리, 치리, 홍콩은 진짜 맛는 데가 너무 많아. 이내 그거, 먹 아, 제가, 제가 <웃음> 가자. 그리고 힘들면 말해 요런 데 마사지, 발 마사지 참많으니까 얼마 안해만 얼마밖에 안 해. 저런 것도 맛있겠다 엄마, 그치 토스트에 위 딸기야 아이스크림. 전부 다전광사다는데 여기 한국인데? 어, 여기 외국인들이 몇명 보이는데 그래도 가끔 <웃음> 어. 보여 어, 차도 한국 차야 그리고 퍼시픽 커피 여기는 홍콩 브랜드 여기 맞아 타이청 베이커리 여기 yeah.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한번 어. 스타벅스. 파시피 커피를 가야지, 여기서는. 홍콩 거를 먹어야지. 어, 맛있겠다, 저거. 지금 스타페리 타러 가고 있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자, 탑승. 자리 잡죠. 뒤로, 뒤로 갈까?